서가모니 마지막 가르침 석조는 구시나가라의 교회 살아남무 숲속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사라셨다.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각자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다른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여 얼마나 더러운가를 깊이 깨달아서 그에 담아지 말며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여 집착하지 말며 스스로 마음을 관찰해서 그 속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생각하여 그것들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모든 괴로움을 끊을 수가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와 같이 가르침을 지킨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실한 제자이다. 제자들이여 지금까지 그대들에게 설한 나의 가르침을 언제나 떠올리고 생각하고 닦아야 하며 저버려서는 안 된다. 가르침대로 행하면 언제나 행복으로 넘칠 것이다. 가르침의 요점은 마음을 닦는 데 있다. 그러니 탐욕을 억제하여 스스로를 이기고자 노력해야만 한다. 탐욕을 떨치고 화를 내지 않으며 악을 멀리하고 늘 덧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음이 사악함에 이끌리고 탐욕에 사로잡히려 하면 억누르고 다스리라. 마음에 끌리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마음은 사람을 부처로 만들기도 하고 짐승으로 만들기도 한다. 미혹에서 귀신이 되거나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은 전부 이 마음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합하고 존경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라. 물과 젖처럼 합하라. 물과 기름처럼 상극해서는 안 된다. 모두 함께 나의 가르침을 지키고, 같이 배우고, 같이 닦으며, 서로 노력하여 진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거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며, 깨달음의 꽃을 따고 진리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제자들이여 나는 스스로 이 진리를 깨달아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였다. 그대들은 이것을 잘 지켜서 한순간이라도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하리라. 그러므로 이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를 마주하고 있어도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요. 나와 함께 있어도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이다. 제자들이요. 나의 마지막이 이미 가까워졌다. 머지않아 헤어져야 한다. 그러나 부질없이 슬퍼 말라. 세상은 덧 없으니 태어나서 죽지 않는 자는 없다. 지금 내 몸이 낡은 수레처럼 부서지는 것도 이 무상의 도리를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부질없이 슬퍼하지 말 것이며 이 무상의 도리를 알아서 인간 세상의 진실한 모습에 눈을 떠야만 한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은 무리한 바램이다 번뇌라는 적은 항상 그대로 약점을 엿보며 그대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대들의 방에 독사가 있다면 쫓아버려라. 그러지 않고서는 마음 놓고 그 방에서 잠들지 못하리라. 번뇌의 적을 쫓아버려야 한다. 번뇌의 독사를 네쫓아야 한다. 그대들은 삶과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 제자들이여 지금은 나의 마지막 시간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임을 잊지 말아라. 육신은 부모로부터 생겨나서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병들고 상처나고 부서지는 것이다. 육신이 부처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깨달음이다. 육체는 이 자리에서 멸하지만 깨달음은 영원히 법과 진리 속에 살아있다. 그러므로 나의 육체를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르침을 아는 자만이 나를 보는 자이다.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남겨놓은 법이 그대들의 스승이다. 나를 생기듯 이 법을 잘 지키고 소중히 지녀야 한다. 제자들이여, 나는 내삶 후반 45년 동안 설해야 할 것은 모두 다 설했으며 내가 할 일은 다 하였다. 나에게는 이제 아무런 비밀이 없다. 안도 없고 박도 없고 모두 다 완전히 설해버렸다. 제자들이여, 이제 나의 최후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지금부터 열반에 들리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